c h e 찍주주요요 h e c k 진짜 찍어 e c k up! 치고는 숨겨진 p c 아 아! 자 이제 엄마 얼른 가세요. 40분이에요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이 p c h e 이 k up! Check up! c h 예, 제가 전셋집이라서 못을 박을 수 없는교 그냥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세워놓는 거치대를 따로 샀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저렇게 쓰는 걸로 하고 로봇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는 집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로봇청소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청소기 돌릴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바닥이 뽀송뽀송하고 깔끔하고 좋아요 이 등에 착 기댔어요 이 등에 착 기대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g t c h a 아직 주방 안 했냐, 너? 뭐? 아, 맛있겠다. 아, 새우탕만 먹을까? 쌀밥 있지 먹 그래, 이따가 아내가 오면 바로 같이 밥을 먹지. 지금 빨래가 다된것 같거든요? 자, 어, 누나 빨래. 건조기.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소량 급속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어 오늘 일정을 여기 보시면은 이번주 먹을 음식 스트리밍 음식 리스트업 해놓는게 제가 멀티태스킹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 멀티태스킹을 좀 잘해봐야지 하고 네이버에, 아 유튜브에 멀티태스킹을 검색하니까 멀티태스킹이 업무효율을 엄청 떨어뜨린대요 멀티태스킹을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찾아본 결과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일을 딱 적어놓고 만약에 하다가 어 어떤 일이 갑자기 빡 생각나면 일단 적어놓는 게요 이렇게 제가 하던 걸 완전히 끝내고 해라 요런 걸 어제 배워가지고 이건 멀티태스킹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메뉴 선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터넷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약간 흥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먹었는데 나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음식? 예를 들면은, 그냥 진짜 평범한 집밥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이게 모르겠어요. 맨날 먹다 보니까, 막, 다 어떤 음식을 해도 계속 그냥 좀 뻔해 보여. 막, 저조차도 막, 아, 엄청 먹고 싶다. 이런 게잘안 생기는 거예요. 얼마 전에 간짜장이 진짜 먹고 싶어서 간짜장 먹방 그냥 찍었거든요. <웃음> 그런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, 이제, 어떤 음식을 먹을지. 룬아가 생각보다 많이 자주 해요 한 1시간은 잔것 같은데 그래도 여보세요 응 응응. 응. 나 오늘 버피 했거든? 어 근데 유산소 못하고 그냥 나왔어 아 잘했어요 속.. 막.. 막 속이 울렁걸려가지고 아, 그래? 못하겠어 더 이상 아 좋아 룬아 소리가 났어 까꿍 룬아 잘 잤어요? 쭉쭉쭉쭉 쭉쭉쭉쭉 아이고 여은이 언니가 겨울왕국 두 번을 보더니 그 크리스토프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는 거야 알아듣고 틀어졌다 근데 이걸 막 따라 부르더라 두번 밖에 안봤네 사랑이란 숲에서 길을 잃은 거죠 라이나가 그대는 있나요 나 진짜 서 소리 나서 응, 응, 응. 엄마 이거 까죠 저거 맛이 완전 다르다 식탁에 상자를 가져와보세요 짜오기 네. 안쪽에 있는 이거요? 찍어서 사진 올리면 시계, 시계 준대요 3개 사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확인해볼까?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책스 안 먹어도 될것 같거든요 <웃음> 과연 열어볼까요? 오오 <웃음> 아주 보여줄 때 손으로 그렇게 보여줘? 아빠처럼, 아빠. 아빠처럼 따라하는 거야? 아빠처럼 따라하야 아빠 지금 어떤 시간이 어 지금 8시 시... 11분이야 11분이요? 어 1, 2개 있는 거예요? 잠깐만요 아니 여원이가 돌릴 건데요? 바닥이에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여기 어 이거. 먹어도 요이렇게왕관이두개있이요이 아빠 사다 먹을래 사다? 아빠이요 안경이요. 안아이는이요안경 안경이요. 요 안경이요. 안경이요. 엄마.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음 정말 예쁘다. 일단 음. 한 장씩 찍을. 아. 아. 맛있어 음. 음. 오늘 케첩은좀 많이 들었다힘 조절이 안 돼서, 그렇지? 짜게. 음. 아빠가 도와줬어요. 음. 빵게 내가 빵빵해요. 이 아직... 얼굴이 좀 커졌나? 커졌나? 아직 안 빵빵한 것 같은데? 아, 여기 커졌어 따라가셨어? 여기 튀어나왔잖아 주주 얼굴 아 음. 그렇네 튀어나왔잖아요